상쾌한 아침, 또 화창한 날씨. 나 김여주는 로얄 대지존 고등학교로 선학을 와버렸다. 두근두근 정말 떨리는걸. 여기서 잠깐. 로얄 대지존 고등학교란 이름은 좀이 아니라 개구리지만 그래도 재벌들이 다닌다는 명문 고등학교다. 어머, 김플루리스 역생. 그 소식 들었나요? 바니엘 선비가 이번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셨다지 뭐예요? 그게 정말이라면 한동안 학교가 시끄러워지겠군요? <웃음> 이따 각실에서 재치초걸이나 한잔하죠 여기 학교 맡기남사대 <웃음> 천왕의 전설 바니선배다 오빠 날 가져요 아선배존잘의 그 v 역시 겁나 쩐다는 <웃음> 애성이들 휴얼샘빵이는 와타시가 가장 잘한다고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 건 싫어하신다고 아마 나처럼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서 시비를 걸어주시겠지 뭐가 이렇게 시끄러... 아 아으... 누구... 어, 아침부터 재수없군 뭐? 재수가 없는 건 오히려 내 쪽이거든? 지금 내게 반말... 일란 건가? 훗, 귀엽군 마치 아기고양이 같군 방금 한그말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뭐 g 저저 a 싸지지네발집집 갈까? a 세요아놀 t 다면 미안해 꼬마 아가씨 씨이이은은비비 3학년 선 선배란다. 사합합다아아발발찮찮아마 아가씨?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돌잔치 다녀오셨나봐요 아... 그랬지 비록 내 어머니가 다녀온 파티였지만 그냥 엄마가 돌잔치 갔다가 가져온 수건 아닌가? 썼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사실 말이야, 몸은 다 자란 남자지만 마음만은... 아직 어린 소년이야. 내가 10살 때부터 쭉 얼어붙은 심장은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어. 엄마, 어, 저 미꾸창 비겨가 갖고 싶어요. 니인모 네... 뭐? 그거 집에 15개나 있는 그거 아니니? 지금 S 그룹 막내 돌잔치 다녀올 건데 너도 같이 가야 하니까 빨랑 준비. <웃음>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네요. 됐어요. 나도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. 오메메 이게 엄마한테 말하는 꼬라지장 봐. 너 잘못했어, 안 했어. <웃음> 내 팔자야. 너한 번만 더 그러면 아빠한테 다 말씀드리고 니구장이고 뭐고 다신안 사줄 거야. 알아 들었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울어! <웃음> 정말.. 정말로 힘드셨겠어요 선배님 <웃음> 이런.. 처음에너 네가 쓸데없는 이야기였나? 응. 그렇지만 너무 슬픈 이야기잖아요 왜 아가씨가 울어? 울지마 꼬마 아가씨 예쁜 얼굴 망가질라 <웃음> 다 좋은데 제 얼굴 만지지 마세요 척드름나잖아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반휘열? 니가 왜 여기에 너 미국에서 S그룹 후계자 수업 받는다고 하지 않았나? 내놈이 할 일이 아닐텐데 다 필요 없고 네 옆에 아기 고양이 당장 일이네 아니? 그럴 수 없어 이 꼬마 아가씨는 내 고통을 유일하게 이해해준 사람인걸? 오냐오냐 해줬더니 슬슬 기어오른다. 너야말로? 그때, 기억나나? 네가 그토록 바라던 16개째 미쿠짱 피규어를 손에 넣었나? 뭐, 이런 애들이 다, 있... 그때부터였다. 그 녀석들에게 찍혀버린 것은! 아저씨, 학교에 도착했습니다. 아저씨, 회장님이 반드시... 비켜요. 예? Yeah? 나 아, 일본이 조금 아까운 사람이에요. 회원님을 뵈려 가야 하니 비키라고요, 아저씨. 아니면 아버지께 얘기해서 해고해버릴 테니까? 아, 저기 대체...